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영상은 텐트 과연 세탁해도 될까 지금 보시고 계신 텐트는 피닉스 돔 쉘터입니다 제가 옛날에 갖고 다녔는데 비가 좀새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묵혀놨던 텐트인데요 이 쉘터를 지금 이 옥상에다가 좀 펴놓으려고 어, 개봉을 했더니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용 세탁기로 세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곰팡이들이 제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계속 생각만 해갖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돼서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생각만 갖고 계신 분은 어 제거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 심실링된 부분은 아직 좀 더럽죠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로 보는 거랑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실제로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대비 약 50% 정도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만약에 내 텐트도 곰팡이가 좀 있는데 세탁기에 한번 넣어볼까 하시는 분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밖에서는 잘 안보이니까 안쪽에서 좀보여드릴게요 지금 안쪽에서 보고 있는데 어 곰팡이 들이 아직 있죠 이게 50% 정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심실링된 부분 보이시죠 곰팡이가 그대로 있어요 세탁을 해도 어, 제거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방수 테이프로 묻혀져 있어가지고 약품을 써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약품을 써도 어, 제대로 제거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심실링 테이프 있죠? 이 테이프가 뜯어집니다. 이 테이프가 벗겨져요. 벗겨지는데도 있고 안 벗겨지는데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위에도 벗겨지죠 이 테이프가 텐트의 방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이게 떨어지게 나가면 은 텐트의 방수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어, 곰팡이가 그대로 있죠 지금 이 영상은 최대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작을 한 거였고요. 캠핑을 좀 많이 다니신 분이라면 은한 음,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세탁기에 한번 빨아볼까? 하는 생각 그런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생각 접으세요. 절대 세탁기에 빠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일반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 그래도 안 지워지는 거 보셨죠? 곰팡이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직접 하지 마시고 텐트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기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대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곰팡이는 둘째치고 텐트의 방수 성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텐트 세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